여기만 지금 수십 개+ 수십 개쓸 어, 아, 수가 없어 아 배격에 이상 달려 여기 아몇개 달린 거야 이게 세 보니까 나도 신기해서 세 보니까 딱 삼십 개 달렸습니다 삼십 30개. 개요? 네 여기 이렇게 어 삼십 개 달렸습니다 근데 크기도 이제 이것도 로얄과 신기해 어마 이래. <웃음> 어, 예요. 젓갈 안 하고 이렇게 키운다고? 다 이해가 안 가시죠? 이 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이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도 이파리가 색개 하나도 안 나갔죠? 그 이파리를 잘 잡아줘야 돼요. <목소리> 네, 저는 지금 제주도에 한 귤농가 나와 있는데요. 이게 귤인지 포도인지 모르겠습니다. 엄청나게 달려있는데 젓갈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많은 귤을 다는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길롱사에 관심을 가진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네. 어, 이것보다 이 밑에 어, 밑에가 많이 달렸어요 여기 요, 이런 식으로 주렁주렁 이제 달립니다. 원래 그렇게 아래쪽 에 주렁주렁 주렁 달리기가 쉽지 네. 않잖아요. 그때 그또뭐 한두 나무지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나무가 이제 이러거든요. 여기만 지금 아, 수십 개, 수십 개, 할 아, 응, 수가 없어. 어. 아, 백여 개 이상 달려,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데가. 이게 음. 이런 요런, 요런 나무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. 음. 여기 이거 좀 보세요. 이렇게 보면. 도대체 몇개 달린 거야 이게? 세 보니까 나도 신기해서 세 보니까 딱 30개 달렸습니다. 30개요? 30개요? 네. 여기 이렇게. 오. 30개 달렸. 그런데 크기도 이제 이것도 로얄 봐. 신기해. 어마어마해요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이게 진짜 포도 송이보다 더더한것같은데그 네, 네, 네 그래요. 그래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젓갈을 안 했다는 얘기. 젓갈을 왜안 했어요? 아, 내가 이제 나무 수세 상태를 보고 저... 저...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내가 판단을 했거든. 생각보다 아... 네. 오래, 오래 하신 것 같지 않은데. 네? 농사 오래 <웃음> 하신 것 아닌가요? 물론 아닌데 이제, 올해 이제 내려와서 매일매일 관찰 하다 보니까, 아, 그런 그 이제 장점이 네, 이제 생기는 거예요. 자주 보니까. 자주 보니까, 아, 이 정도면, 키울 수 있다. 요 음. 정도 뭐 적, 요 밑에 보는 게 이게 적과 한 거거든요. 하나, 둘, 아, 세 개. 아, 적과를, 적과를 왜 이렇게 안하셨는데 네, 네, 완전히 작은 것만 이제. 젓가를지고 나머지 다 그냥. 다 그냥 있는 그대로, 자연 상태로. 예. 네. 그래도 아주. 요, 이만한 사이즈, 작은 사이즈. 네, 작은 사이즈. 네, 네, 작은 사이즈. 어. 작지도 않 아, 그렇게. 네. 네. 관리도 너무 잘린 거 아니에요? 그래다 걱정해요. 내년에 어떻게 관리를 할까? <웃음> 오일러를 떼기 한, 한두 달 전에 그 밑에 또 관주해주는 게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, 이제 아쿠도하고 루엔스를 관주를 하는데, 어, 왜 그러냐면 이제 뿌리에 영양분을 충분히 얘네들이 가져야 얘들이 꽃, 꽃는 이 꽃을 달거든요. 줄을 딴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수세를 강하게 키웠지만 많이 달리고 나면 나무가 약간 보들게요. 그걸 이제 또 영양제 아 질소질이 들어있는 영양제 좀 주고. 2년째 이제 저희 누에사쿠도를 쓰셨는데 뭐 해그리도 또 해구리 높고 또그 수세도 더 좋고 한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왔거든요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작년보다는. 금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맞습니까? 예, 네, 맞습니다. 와. 그, 아코드 로엔스는 언제 어떻게,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? 어, 아, 이제,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꽃눈 달기 전에 한, 이제 한두 달 전에 뿌려, 뿌려주는 게 좋고, 귤 상태를 보면서 이제 귤 키울 때, 어, 이제 한 요만할 때, 요만할 어, 때 이제 주면, 어, 아주 이제 그 좋을 것 같아요. 네, 좋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두번 들어갔거든요. 아쿠도 르엔스 관주를 밑으로. 네, 그러니까 그 영향이 아마 제일 큰것 같아요, 제 생각으로는. 좋고, 좋고. 네, 이거, 이거 아주 펄고 내일 모레 딸 건데 음. 지금 잎이 이 정도. 와. 우리 사장님도 이거 이런 거는 처음 보실 거예요. 잎이 아. 누래져야 되는데. 젓갈 안 하고 이렇게 키운다고? 다 이해가 안 가시죠? 이 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이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도. 이파리가 세개 하나도 안 나갔죠 그 이파리를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럼 통상적으로 농가분들은 연면시비 특히 마그네슘 제를 연면시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걸 하기 전에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시작점은 다 뿌리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뿌리에서 좋은 양분을 계속 빨아 올리면은 당연히 이파리가 좋아지고 과가 커지고 그 다음에 과가 커졌는데도 보시게 되면은 다새순이다 다 나옵니다 아직까지 뿌리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그 잔뿌리들이 발이 많이 나와 있어야 양분과 수분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여기 보셨던 농가분처럼 아쿠도 루엔스를 주기적으로 관주를 하시면 은 뿌리를 아주 매우 잘 만들어 줍니다 그 저희 아쿠도 루엔스가 뿌리만 만들어 준제품이라단식을 하시는데 그 뿌리가 잘 만들어지면 은잎도 좋아지고 과도 좋아지고 이 모든 순환점의 시작은 항상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 관리에 공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수세가 약하니까, 수세를 좋게 만드는 게 없을까, 이제, 하다가, 이제, 우연찮게, 이제, 그, 유튜브를 보고, 저도 이제 사실 그 유튜브 덕을 많이 봤는데, 보고, 이제, 어, 이 아쿠도 루엔스를 이제, 써봤거든요. 아, 새로운 약을 쓴다는 건요, 농민들 앞에는 상당히 도전이에요. 안 써본 거는 이제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. 두려워하지 마시고, 한번 써보시라고. 음. 네. 아쿠도 루엔스는 유튜브 보고 아셨는데 어디서 구매하셨나요? 어 우리 그 저기 어디야? 그상위 농약사. 상이, 3위 농약사. 자, 거 한번. 로얄 중에 로얄. 로얄의 기준이까 로얄의 기준이 이제 이 귤은 이제 1번 담아부터 주로 이제 9번 담아까지 있는데 10번 담어도 있거데 요거는 2, 3번. 어, 아, 2, 3번. 이 네, 2, 3번이 제일 이제 로얄이고 제일 가격도 많이 나오고 이정도를 이 만들어야 귤, 귤은 맛이 있습니다. 아, 맛을 봐야 되는데. 네. 맛있어요? <웃음> 나도 맛봐야지. 거짓말인가 진짠가. <웃음> 음. 야 진짜 달콤하고 새콤하고. 네, 네, 네. 야 이거 그... 다 갖고 가고 싶은데? <웃음> 아쿠도 루엔스를 모는 그 농가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며. 길농가들한테. 어,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왜? 그렇게? 아, 아니 이거, 보, 이거 보시지 않습니까? 이거, 이런 그 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. 보통 이제 젓과를 맡기면 반을 따 버려요. 네, 왜냐하면 이제 못 키우고 그러니까 또 농민들이 또 조바심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막 많이 달려서 이제 혹시 안 크면 어떡하나. 요 아래 아랫, 요 아래 부분이 꽃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그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걱정을 했어요. 이제 잠을 못 자겠다고 이 적과를 안 해가지고 근데 나는 적과는 하긴 했지만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나무 상태 보면서 적당히 적과를 했는데 지금 내려가 보면 전부 다 로얄과 중간 상인들한테 넘기는데 상인들이 막 환장을 하는 그런 그 사이즈로.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무게가 안 나가지고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괜찮습니다. 음. h e